되게 멋있으신 것 같아. 어브리 아니야. 어머, 네? 어. 부끄러워해도 된다고. 그 모습도 예쁘니까 부끄러워 된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웃음> 아니. 제가 여기를 오게 된 이유는 유튜버와 아티스트 콜라보로 레피트 페스티벌에서 초청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음원도 내고 공연도 9월 4일에 할 거여가지고 지금 제 파트너분을 만나러 그분의 회사에 도착해 있습니다. 처음에 이분이 만난다고 했을 때 믿겨지지 않았어요. 제가 원래 알던 분이기도 하고 잘잘잘 생겨서 잘, 잘 생겨서. 소자 분들한테노트레스를 보니까 이거 정말 사랑스러워. 아네 좋아요.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 피드가 정말 예뻐요. 6월 3일에 사귀자라고 올리셨는데 양갈래를 하고 찍으신 사진이 좀 마음에 드네요. 아기 때 사진도 있으시고, 멋있게 성장을 해주셨, 아니, <웃음>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웃음> 고양이를 키우시는 것 같아요. 같은 집사네요. 옷 스타일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되게 감각적이게 입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좀 이따가 미도님 만나시잖아요. 네. 실제로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일지 너무 궁금하고, 어떤 곡을 하고 싶은지 같이 곡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케미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게좀잘 맞을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미도씨가 비건님 보면 은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럼 뭐... 안녕하세요. 뭐... 그럴 것 같은데... <웃음> 네. <웃음> 저도 안녕하세요 하고... 들키 음. 어떡해? 안 들키면... <웃음> 되게 유쾌하실 것 같고 뭔가 되게 쿨하실 것 같은 느낌? 오 춤을 되게 잘 추시네요? 감사합니다 되게 멋있으신 것 같아요 뭐가 많아? 얼굴이... <웃음> 감사합니다 아나 너무... 아 진짜... 실망하지못 어떡하지? 실물 보고 게을만 봤잖아요 네난실로 봤을 때는 어떤 사아 뭔가 더, 더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제가... 아이나 지금 놀리려고 지금 <웃음> <웃음> 잠깐잠깐 <웃음> 내리시려 아니 잠깐만 아, 잠깐아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어어어와 <웃음> 어. 실물이 훨씬 잘생기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실물이 더 예, 예쁘신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영상도 예쁘셨는데 실물이 훨씬 더 <웃음> 괜찮으신 것 같아요 <같습니다. 웃음> 아 나.. 나 어떡해 아, 죄송해요, 제가 낯을 너무 많이 가려서. 아, 괜찮습니다. 아, 네. 아, 저는 음. 미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비건이라고 합니다. 네. 어우, 아, 네. 얼굴이 너무 작으신데요. 아유, 뭐, 작으시면서. 네. 어. <웃음> <웃음> 아, 최악이야. 아. 아. 진정을 좀 하셔야 대화가, 대화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웃음> 아나물좀 아, 준비하는데요? 진짜? 제발 올때 괜찮았어요? 고이아 고향이 김씨 청아 5월 12일 어, 저희 고양이랑 생일 똑같네요 뭔가 네. 신기하다 네. 아이년이네나가 생각을 할게요 저희 고양이랑 생일 똑같으시니까 내가 지고 있어요 내가 지고 <웃음> 죄송해요 2층 네. 남 이게 뭔데 야 쾌악이야 네. <웃음> 어떡해 그럼 이제 저 작업하러 아, 네. 가보실까요? 네네 네. 제가 서서 볼까요? 아네네 네. 네. <웃음> 곡을 같이 해가지고 페스티벌에 무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공연 해본 적 없, 없으시고? 네, 그렇죠. 네. 그때 그 봤어요 유튜브에서 노래하는 거. 영둥이님이랑 노래하는 것도 보고, 잘하시 엄청 잘 하시더라고. 아니 요 아니 아니요. 리플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네. 그때 미팅 하고 나가지고 미도님 보고 가야겠다 싶어서 봤는데 리플 하시고 재밌더라고요. 아, 거기서 이상하게 나왔어. <웃음> 지금 미도님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생각했을 때 좀. 톨을 하시고 아... 좀 다짐하고 왔거든요 오늘 좀낯안 가려야겠다 그래서 음. 페스티벌이니까 주제가 유쾌하고 옛날 모습을 좀 버려볼까 했는데 안 되네 아, <웃음> 아 전혀 안 돼요 또 우리가 가사를 쓰고 곡을 만드는 거잖아요 주의정확 건데 네 키워드를 제일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네 어떤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가 분류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전적인 이야기를 할수 있는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고 좀 반대로 가서 달달한 거 아... 아. 페스티벌에 은근히 더잘 어울려요 음. 좀 스윗한 음. 그런 것들 음, 스윗한... 아니면 뭐 지금 생각나는 거 있어요? 원래 보통 이런 게 되거든요 페스티벌 하면 신나고 풋풋하고 음, 음. 청춘 청춘 어. 그리고 만남 만남 만남 아, 우리가 만났으니까 네. 아. 거기서도 이제 사람들끼리 사람들도 만나니까, 만나니까. 네. 청춘과 만남의 로맨스가 될 수도 있고 음, 그런 게또도볼 수도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 청춘 만남 이쪽으로 그 곡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좀몇개 있어가지고 아네네네네 아, 들려봐 드릴게요. 받아 놓은 몇 개가 있긴 한데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다가 우리가 멜로디랑 가사를 써야되는 거야 아 이렇게. 저는 이런 게 약간 잔잔하고 아, 예. 스윗한 그러면, 그런,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약간 들으면서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무대 위에서 이 노래가 나오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상상을 하면 조금 더 쉽게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아네 그런 느낌도 있고 어, 어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 저는, 어. 저는. 아, 이거 완전 잔잔한 느낌인데?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음. 이렇게 가다가 완전 신나게 이렇게 바꾸면 괜찮지 않을까? 되게 네,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가 더 있긴 하거든요. 제가옛날에던 건데. 에 네. 놨던건데는이라는 네. 거야. 아, 신 나는 거 아, 그거 는 거야. 아, 그신 나는 신 나는 거야. 나그 아, 이라이 아까 이런 노래 되게 페스티벌 같아요. 진짜 완전 <웃음> <안전 그쵸>, 페스티벌. <웃음> 저는 원래 아까 이런 곡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미도 님이랑 노래를 듣다 보니까 일본이 제일 잘 어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 일본을 한번더 들어볼까. <웃음> 제일 멋 <맛있어> 좋아. <웃음> <하는 거야. 웃음> 아, 너무 취향이 확고한가? 아니, 그게 좋지. 확고한 게 좋죠. 본인이 즐겨야 다른 사람들 즐길 수 있어. 자기가 좋아하는 거하는게좋아하 <웃음> 편곡을 들어가면은? 조금 더 뭔가 페스티벌에 어울리게 할수 있지 않을까? 오늘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예 이대로도 괜찮아요? 네저 <웃음>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조금 더 신나게 하면은 나도 좋은 것 같아.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좀뭐 예를 들면 뭐라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면 아... 좋지 않을까? 라라이라게라라라라 이걸로 해고아나 <웃음> 너무 그런가? 아니 아니 아니 잘했어요 잘했어요 나는 어디다 해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미도님만딱편한신 대로 하는 게 우리가 같이 만들 때더 편하지 않을까? 아 그쵸 그쵸, 아니, 아니. 그쵸? 1번으로 우리가 가픽스를 하고 네. 이 상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를 정해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저 생각이 난 건데 너를 듣다가 미도님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랑 알게 되고 나서가 좀 다르잖아요 네 그쵸 약간 부끄러움도 많으시고 네. 그런 샤이함을 이야기하는 노래어도 괜찮겠다는 생각 들어요 부끄러워하는 거 있잖아요 평 부끄러워하는 거요? 유려하고 웃기기도 하고 괜찮은데 너를 만나기만 하면 부끄럽고 고장난다 아 고장난다 네. 고장난다 사람은 보통 부끄러워할 때 사랑스러움이 좀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네 왜냐면 더잘 보이고 싶다 보니까 더 고장 나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막 가사에다가 지금 당장 1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 너랑 더 아, 편하게 얘기하고 아, 싶고 아, 어.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약간 상대에서 이야기해주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아 네네네네 네. 부끄러워해도 된다고 그 모습도 예쁘니까 부끄러워 된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약간 그런 거? <웃음> 그러면 거기잘 어울릴 것 같은데? 샤이걸? 네. <웃음> 아 무대 위에 올라가잖아요 완전 샤이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부르는 노래가 샤이걸이야 그러면은 조금 더 뭔가 설득력 있지 않을까? 아 그렇죠 그렇죠 어 그쵸, 설득력 그쵸, 그쵸, 있네 그쵸. 그러면 사실 하다가 막 가사 좀 까먹어도 될거 같아 더 오히려 감동 감동이 있지 않을까? 아 샤이걸인 거야 제목이 제목값 한다 니네 값을 하는 거지 너무... 샤이걸 괜찮은 거 같아 요어 저도요 저요? 어 저도요 근 저기 시 오, 되게 깔끔하네요. 그냥, 그냥 뭐, 뭐 없이 여기서는 이제 가사랑 그런 것만 하고 레코딩. 저는 보통 집에서 해가지고. 아 작업 같이 하려면 어디서 해야 되나요? 한 번은 진짜 집이라도 뭐 내가 가도 되고. 오. 한 번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시간상 뭔가 계속 해야 되니까. 저는 사실 부끄러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너무 부끄러워하셔가지고 저도 같이 덩달아 좀 부끄러워지는. 아 그럼 오히려 성공하니까요? <웃음> 성공! 이다 성공 한국 이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가국 한국 한국 가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 한국 한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지국 도우요 위도라고 <웃음> 할까요? 네전빅원님이라고저장 하겠습니다 네, 본명은 대일이에요대 네, 데일님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편하신 대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왜.. <이거>? 왜.. 쪼개시죠? 쪼게요 <웃음> <웃음> <줄을게요>. 하나 둘 위도 <웃음> <웃음> <이리도> 왜? 아니.. <웃음> 에